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수십억 아파트에 살지 말고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라 또는 수익형 건물에 투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다 보니 수십억 아파트 깔고 있지 말고 상가로 눈 돌려라 라는 제목이 기사가 눈에 띄어서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꼬마 빌딩 등에 관심을 가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사에서 소개하는 분은 상가주택, 상가 등 부동산에 투자해서 파이어족이 되었다는 것으로 최근 파이어족 즉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빠른 시기에 은퇴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파이어족이 되더라도 노년까지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서 기대수명이 120시대에 정년퇴직 후 60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면 투자는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 나오는 분은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주식투자가 맞지 않아 부동산에 눈을 뜨게 되어 부동산 투자만으로 파이어족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기사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상가주택, 근생빌딩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등을 설계하고 건축하면서 느낀 사례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택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프를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왜 수십억 아파트를 머리에 이어 사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기사의 제목 수십억이나 하는 아파트를 그냥 살지만 말고 그런 돈으로 뭔가 투자를 하려는 이야기는 그동안 제가 본 채널에서도 수차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 단독주택 등을 키기 좋은 때도 없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또 아파트 전세값도 폭등한데다 그런 아파트도 구하지 못해서 전세난이 심각하니 그렇게 오른 르 아파트값이나 아파트 전세금 정도면 차라리 그런 돈으로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 등을 지어서 사람들의 로망인 건물주가 되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즉 요즘은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값이나 아파트 전세금 정도면 판교와 같은 웬만한 지역에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은 물론이고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꼬마 빌딩 등 수익형 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가 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기사의 내용과도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수익형 건물을 건축하려거나 투자하려는 분들이 참많아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익형 건물은 아래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매월 일정한 임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어서 주로 조기투직자나 은퇴자 등의 노후대책으로 유망하고 또 직장에 다니거나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투잡으로 이런 건물을 짓기도 하며, 특히 이런 건축 경험을 통해서 디벨로퍼로 성장하려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즘은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데다 대출 등 각종 금융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개선된 건축 환경과 건축 시스템으로 이러한 수익형 건물을 짓거나 투자하기에 요즘처럼 좋은 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신축이나 투자하려는 건물을 잘 선택하라고 라 하는 것인데 이 기사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다주택자를 규제하려는 부동산 규제정책이 강화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건물의 종류를 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채널의 지난 영상에서도 건물의 종류를 잘 선택해야 수익성도 좋고 특히 세금 등에 유리하다고 했는데 만약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이 아닌 상가나 근생건물 등으로 건축을 하거나 이런 건물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을 지으려는 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 신축하는 건물이 완공되어 등기를 내기 전까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아파트를 매매해야 한다는 염려를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점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건물로 건축할지는 이런 문제와 세금 문제 등과 함께 어떤 건물이 대지안의 공지나 일조권 그리고 주차대수 확보에 유리할지 등 건축관련법적인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하고 또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런 건물의 종류를 잘 알고 건물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상업주택등 거주성이 훌륭하다고 라 하는 것인데 아파트는 여러모로 살기에는 참 좋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파트 사랑은 유별나서 아파트값이나 아파트 전세난이 일어날 정도인데 그러나 실제로 아파트가 그렇게 살기에 좋기만 할까요? 물론 교통이나 학원 등 교육시설과 생활 편의시설 등 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그 좁고 답답한 공간은 생활이나 거주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등으로 온종일 온가족이 좁고 답답한 아파트에서 지내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이제는 주거 문화가 좀더 향상해야 된다는 점에서 특히 거리 등이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화장실, 파이프 샤프트 등을 통한 코로나 전염문제 등의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아파트는 거주성 면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할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데 비해서 상가주택 등 근생 건물의 주인이 거주하는 공간은 그런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기도 하고 거주성 면에서는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상가주택 4층 등초상층과 다락층에는 설계하기에 따라서 중정, 옥상 정원 등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정도면 2층짜리 단독주택과도 같고 또 다락은 옥상 정원과 연계해서 아이들과 주부들의 로망의 공간을 꾸밀 수도 있으며 중정과 옥상 정원에는 연못, 꽃밭, 텃밭 등을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꽃과 채소도 가꾸며 각종 취미생활과 휴식 또는 자녀들의 운동공간 등으로 다양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서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이 거주성이 아주 좋은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집에서 살면서 매월 임대소득까지 올릴 수가 있으니 굳이 몇십억씩 하는 아파트에 그냥 사는이보다는 이런 집을 지어서 노후생활을 즐기면 얼마나 좋을 것입니까? 다음 네번째는 부동산 법인으로 건축이나 투자를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은 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로 부동산에 투자하려거나 상가주택 등을 짓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기사에서는 부동산 법인을 만들면 세금 등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해서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아 개인은 단기에 주택매매를 하면 70%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10 내지 20%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인 대표가 급여나 배당을 받는 경우에 소득세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개인보다 법인이 훨씬 세금 부담이 적다는 것이고 또 부동산 법인 설립 절차도 간단해서 1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제한이 없어서 누구나 설립이 가능하며 세무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짧은 기간 내에 설립할 수도 있고 유지 비용도 세무 기장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부동산 법인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다섯 번째로 웬만한 아파트 전세값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인데 또이 기사에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는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즉이 기사에서 소개하는 분은 만약 12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다수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는 데 위안을 삼지만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그 집을 깔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투자 수익이 연 6%라고 하면 12억원으로 한 달에 600만원 정도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만약 종잣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는 1주택자라면 그 주택을 팔거나 전세를 주고 월세를 살면서 차액으로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것으로 현재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 집을 처분해서 투자하라고까지 권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의미로는 이런 건물을 사기보다는 신축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본 채널에서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한 바도 있지만 이러한 건물을 매수하는 등 투자를 하려면 전체 자금이 일시에 투입되지만 신축의 경우에는 땅값과 공사비가 단계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비용도 계약금과 공사 개선금으로 공사 진행상태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입되는 데다 신축의 경우에는 자신이 의도하는 곳에 자신이 의도하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건축주들을 많이 만나본 입장에서는 투자보다는 신축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까지 수십억 아파트에 살지 말고 상가주택을 지어라 또는 수익형 건물에 투자하라는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왜 수십억 아파트를 머리에 이고 사는가 두 번째로는 신축이나 투자하려는 건물을 잘 선택하라 세번째로는 상가주택 등 거주성이 훌륭하다. 네번째로는 부동산 법인으로 건축이나 투자를 하라. 마지막 다섯번째로 웬만한 아파트나 전셋값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한 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수십억 아파트에 깔고 있지 말고 지방상가로 눈을 돌려라는 기사를 보며 그동안에 이런 기회에 아파트를 떠나 건물주가 되어보라는 내용 등의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서 오늘은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이런 데 대해서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는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만나본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많은 건축주들과 퇴직이나 은퇴를 앞둔 직장인, 특히 요즘 투잡을 하려고 이런 상가주택 등 수익형 건물을 신축하시려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이 기사에서도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데 비례해 투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사회가 더욱 안정화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법 테두리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권장할 사항이라는 점과 최소한 남들이 가는 것만큼은 나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준비한다면 좀더 윤택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기사의 결론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